재개발만 해놓으면 무조건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는 돈을 못 본대요. 그래서, 그, 고민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로또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파트, 재개발만 하면. 근데, 최근 들어서는 로또가 아니라 내 돈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은 돼요. 사실은, 송도라는 곳을 보면, 전혀 낯설고, 이국적인 냄새가 다어고그 도심, 원도심을 보면, 우리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봐서 전혀 다른 동네 같지만, 서로 엄청난 상관 관계가 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 적어도 송도에 입성은 못해도 내가 사는 동네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흉내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걸로 꿈꾸기 때문에 모두가 그 재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2~3층의 주택이 아니고 한 3~40층에 되는, 그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같아 근데 그 30, 40층에 사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동네 그러니까 내가 눈 앞에 길 앞에 눈을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를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동네 그리고 경비가 잘 서서 외지인은 절대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잘 들락날락하도록 설계를 해놓으면 모든 것을 입주자들다 폐쇄해서 자기네들만의 서을 여기저기 세우놓는거로 하는데 사실 조그만 주택을 지어서 살게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게 더 좋은 동네인데 1985년에 인천시청이 이사가면서 그 동네가 장사가 잘됐던 곳인데 싹 빠져나가서 슬로화가 됐고 음 그때 그 뉴타운이 생긴 게 이제 연수구가 새로운 아파트 단 지가 20년 전에 생기게 될 때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연수구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연수구에 사는 사람들은 동창회가 그러니까 게만 나서면 다 동창회가 돼요. 또 모든 동창들이 다그 동네에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그 신도시에 대한 열망과 그곳에 와서 살았냐면 그렇게 됐는데 또 다른 반복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도에 사는 친구들을 하는 얘기가 다 요새는 성도에몰려서 산대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이상 향을 쫓아서 또 흘러흘러 가는 거. you mm -hmm.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남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사 가고 또 이사를 가는데 내가 거기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는 거에서 지쳐지지 않을까라는 경쟁적인 부분.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돈으로 계산을 해서 집을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집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좀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게 많다 하더라도 어, 굉장히 다양한 매력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주거의 형태가 다양성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 어떤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내면에 그 건강한 그 생활의 모습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야 건강한 삶이 있고 또 그래야 생명력 있는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도시를 한번 다시 보자. 그래서 하드웨어만 보면 당연히 가더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근데 다시 어떤 지금 말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다면 어느 도시가 건강할 건가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거나 재개발을 하는 거나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Mm-hmm. 한쪽에서는 이사를 다, 그러니까 이, 이곳에서 못살겠다고 다 이사를 가서 빈집이 있는 곳이 많은가 하면 오히려 이사를 못지않아서 빈집이 많은 것이인천의 특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데 개발의 논리 속에서 한쪽은 비어져가고 한쪽은 채워지지 않는 상태의 그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